하나님을 소리를 기도해야 듣는다 다 엉터리입니다 기도라는 건좀더 집중하는 거예요 영에 좀더 집중한 행위일 뿐이지 그냥 하나님은요 시공 안에 사실은 사실 여러분이 지금 귀가 안 들려서 그렇지 고막이 터지게 우주 전체 외치고 있어요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진리를 따라라 깨어있어라 계속 외치고 있어요 안 들려요 그런데 일반인 귀에는 신기하게 그런데 영과 소통한 사람은 들려요 그게 이렇게까지 소리치는데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빡치셨다는 거예요. 진노.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는 로마서 1장 보세요. 하나님이 진노하신다. 이유가 뭐냐. 알만하게 다 해놨는데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. 모르는 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. 그런데 그게 왜 우리가 모르게 됐냐. 원죄 때문에 모르게 됩니다. 모르니까. 안 들리니까. 자꾸 성령의 반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. 성령을 우리가 못 느끼니까. 죽은 영이니까. 혼은 점점 더 타락하고. 육만 이하고. 그 육체라는 것도 결국 사망하는 육체인데 결국 육체가 사망하고 난 뒤에 답이 없다. 지옥불밖에 답이 없다. 그런데 반대로 한다. 자, 세례를 받았다. 그래서 요, 요한은 요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나는 성령으로 세례 준다. 성령 샤워를 시킨다는 거예요. 성령 샤워라고 생각해 성령이 나의 온몸을 정화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. 성령 만나면 요 혼과 육이 정화돼 버려요. 그래서 세례인 겁니다. 샤워예요, 샤워. 성령 만나면요, 혼이 달라지고, 몸은 어떤지 아세요? 몸은요, 몸, 몸이 이 뭔가 신선한 바람이 돕니다, 몸에. 신기한 현상이에요.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있을 때는요, 몸에 신선한 바람과 이 맑은 물이 촥 흐르는 느낌이 들어요.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, 오감에서도. 자, 혼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. 생각, 감정도 변하지만, 실제로 이 육체와 겸해서 오감적인 작용으로 그런 신비한 촉감, 신비한 느낌들이 몸에 일어나요. 근데 그건 부수적이고, 자, 부수적인데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돼요? 본질은요? 태양이 뜨니까 뜨거워진 거지. 뜨거운만 신경 쓰고 태양 무시하면 안 되죠. 성령이 어떤 존재다 하는 거를 선명히 느끼게 돼 있어요. 그게 성령 세례예요. 요거 못 해주는, 성령 세례를 못 도와준다? 그러면 사실은 사도로서 자격이 없죠. 실제로는. 성령 세례를 시켜줄 줄 알아야 돼. 자기만 알, 성도는 자기만 알아도 되는데 사도다, 즉 멘토다 하려면요. 남까지 해줄 줄 알아야 돼요. 그러니까 사, 성령의 세례를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. 그 뭔가 좀 신비한 거 느끼게 하는 거는 아주 격가지고요. 본질은요. 성령을 만나서 본질은 뭐, 뭐겠어요? 죄사함을 받았다 기분이 들게 해줘야 돼요. 이 혼이 육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초월할 수 있다. 육신, 땅의 것에만 집착하고 살다가 하늘의 것에 나도 이제 하늘의 에 하늘의 자녀, 하나님의 자녀, 천국의 사람, 이제 이제 천국에 출입할 수 있는 거듭난 사람,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들게 분명히 해줘야 돼. 이게 안 된다. 그러면 이 혼이 왜 죄를 짓지, 뭐로 선을 합니까? 그 정도 강력함이 없으면 이 혼을 안 움직여요. 강력한 그 체험을 시켜주는 겁니다. 죄 사함.